구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야평들이 요도탄으로 나간대요쳤다 이게 사실은 조준을 제대로 못하면 잘 안맞는데 평딜이 요도탄으로 나가보 괜찮은데. 이거는 이지 않을 거 같아. 도 말고 레벨 1짜리 힘들이야 <놀람> 레벨. 라이크아이고레이네요 <목소리나> 근데 이 레벨 너무이 근데 무조이긴 한데 엄청. <목소리나> 엄청 <아유. 화네. 목소리나> 와, 이거 근데 혹시 인데 가모 이게 레벨 60짜리라던데. 아! 근데 이걸 bred from p l 데 딜이 내려왔 b 뭐가軍 f r 이십 자리에 요직halt 반대이고삼 요거 뭔ці 이렇게 생겼이렇게 i o 이더 바로 이것도 한 오성 기억하 야 ö g a n r u t t e 이거 제가 봤을 때정성들어야 느낌 사람. 우정, 우정, 우정, 우정, 우정, 우정, 아, 그게 너무 아쉽다. 이거 하는건 너무 좋은데, 딱 힘들다. 뭘까요? 그러네 갈수록 거격트이 트랙, 살짝 아쉬운 부분이 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딜이, 딜이, 딜이 진짜 아쉽네. 어, 가져소 5성 되면피회복이 상해라. 그렇군요. 어, 딜이 막 100, 200밖에 안 들어가. 이을 봐서 어느정도 딜이 들어가좀봐야될것같아 아. 가 볼게요. 디디 아쉬운. 가몰 소비였다. 일단 여러분들도 그냥 느낌만 보세요.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. 근데 등치는 진짜 크다. 10% 여기 뜨네. 뭐지? 기어보스 바운드면 언제 나와요? 이미 나왔어요? 오우. 어, 딜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. 야, 요거는 또 원피스에 어느 정도 세계관을 적용했네. 어허. 딜이 안 들어가. 딜이 안 들어가니까 안 죽잖아. 아직도 이거 장고랑. 캡틴 크루하고 아운드맨은 상점에 있는게 아니고요꺾는거예요 야, 딜이 진짜 답이 없는데 어, 나는 왜다 둘다 별론거 같지? 근데 프랑키 장군은 더 별로네요 딜이 너무 안들어가 불타고 빠른것도 아니고 우섬은 또 유도탄인건 되게 좋은데 형들이 너무 안어어가아 이거 플레이하면서 답답했겠다 아 여러분 이거는 리뷰를 할 캐릭터 아닌거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걸으세요 둘 내, 나, 나라면 나 둘다 걸러요 둘다 걸으는데아 이거는 5성과도 이거 크게. 와 아니 딜이 이게 1대 1 0 리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해보지만 딜이 메달작이랑 부스트를 떠나서요 이거 1대 1 0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그냥 나와야 돼 캐릭터의 등급에 따라서 아마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1대 1 0을 진짜 많이 돌려봤지만 어 우소비랑 이건 조금 심각하네 아무것도 안 껴도 40마리까지는 고전하지 않고 그냥 가는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딜 자체가 그냥 안 들어가 버리니까 답이 없네. 오호 <놀람> 어허... 이것 봐. 이래도 아직 킹이 안 죽어요. 자. 너구리 고생했네. 어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다이아 쓰면 절대 안 됩니다. 특히 이 프랑키 장면의 비주얼을 보고요. 다이아 쓰면 절대 안 되고. 가두섭 정도는 유독탄이라서 아주 수업 정도는 유도탄이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딜이 또 유도탄이나 또영는 그리고 지금 리더미가 어떻게 보면은 요게 정답일수도 있는데 프랑키 운속보다 코알라가 더 좋게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아, 여러분 이게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스킬 쓰면 이거 칼 잡고 빙빙 도는 거 하고 프랑키 캐논 쓰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딜이 높고 가진 않고 요거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리뷰는 여기까지 합격 제가 봤을 금 추가적인 리뷰는 큰 의미가 없어요